스토어 같더라고요. 아 <웃음> 몰랐었어요. 그래서 진짜 잘했다 싶어요. 포토샵 할게 거의 없겠다. 여기 안 만져요. <웃음> 자기 외모의 점수를 매기면 저는 제가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오십 점. 수수 후에는 <목소리> 강제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터졌어요 음 얼굴살 제거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음 맛있어 헐 없어 헐 <웃음> 지금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두달 전에 얼굴 지방흡입을 한 김하나라고 합니다 수술하고 통증하고 붓기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통증은 없었고요 붓기도 거의 없었어요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니들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렇게 있어서 이제 컨실러로 좀 가려줬어야 됐었고 좀 옅어지려면 한두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을었 시술 받고 나서 얼굴이 조금 무감각한 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웃을 때 어색하긴 했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오더라고요 주변 반응은 없어요 거의 모르셨어요. 그냥 살, 살 빠졌네 이런 소리 좀 들었고 뭐 어디 했다 이런 티가 거의 안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으로만 뱉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윤곽이 매끈매끈한 느낌이 아니었는데 확실히 지방 흡기를 하니까 매끈매끈해지고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영상 보고 제가 이렇게 생겼나 제가 여기 살이 그렇게 많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건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영상 보고 알았어요 근데 완전 햄스터 같더라고요? 몰랐었어요 그래서 진짜 잘했다 싶어 근데 이제 원장님이 말을 해주길 제가 광대를 하면서 여기 살이 이제 점점점 처지다 보니까 심슬포 있는 것처럼 여기가 점점점 처질 거래요. 그래서 나이 더 들면은 여기 더 처질 거라고. 근데 제가 팔자가 없었어요, 원래. 근데 광대를 하면서 팔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인중도 막 길어 보이고 팔자도 있어 보이고 좀 얼굴이 점점 인위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하니까 팔자 많이 없었어요. 없대요. 더 이상 처지는거 없대요. 그냥 나중에 한 1년에 한 번씩 리프팅 시술 있잖아요. 그것만 받으면 됩니다. 자기 외모의 점수를 매기면 1점 만점에 몇 점이었어요? 저는... 저는 제가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50점 수술 후에는 70점, 80점 이게 그냥 섬세하게 달라진 건데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수술한 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까요? 나쁜 점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붓기도 거의 없었고 조금 얼얼하고 따끔따끔 하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 근데 그것도 한 일주일이면 금방 없어지고멍 저는 첫날에 여기 이제 부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멍 여기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거 빠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수술 전에는 안 될까 봐막 걱정하고 그런지 있지 않아요? 제가 영상을 여기 병원에서 한 영상을 좀 많이 봤었는데 붓기가 아예 없다 그래서 걱정 없이 우선 했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봤거든요 근데 붓기가 되게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상담 실장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시술 방법이 틀리다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딱 조여주는 리프팅 시술 그것도 막 있다고 하셔가지고 거의 다시 되돌아오거나 처지는 경우 있다고 자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걱정 없이 했죠.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한 말씀 감사합니다. <웃음> 한 말씀만 하세어요 <웃음> 아, 보고 나네요 옛날에 들이 그대로 고시나요 이거 수, 시술 전에? 음. 그거는 그대로 갖고요 왜냐하면 포토샵에서 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포토샵 할게 거의 없겠다. 여기 안 만져도 돼요. 없죠. 어플은 필요하죠. 아, 아, 아. 이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부담 없이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웃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 <웃음>